3월 23일 수요일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7.4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인근 지역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23일 수요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강진으로 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북지역의 신탄생과 여러 화력발전소의 수리 작업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후쿠시마현의 992가구에는 여전히 단수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이자 동북대학교도다 신지 교수는 지진 진앙 주변 지역을 분석한 결과 11년 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한 지질학적 변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판내부의 지진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강하게 흔들면 건물의 피해도 커지고 재난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도다 신지 교수는 는 해안 지역 외에도 제 지역이 위치한 판 경계도 지진이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좀더 후쿠시마 강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에선 냉각 펌프가 최대 7시간 넘게 중단돼 비상이 걸렸으며 도쿄 시내에서도 3분가량 건물이 흔들리는 등진도4의 흔들림이 확인됐고 수도권인 간토와 도호쿠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향후 일주일 안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상태를 살펴보면 후쿠시마제1원전에선 5호기 터빈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으나 불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제2원전 1 그리고 3호기에서는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됐다가 2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또한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와 주변의 방사선량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칸센 열차도 탈선했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을 운행하는 신칸센 열차가 지진으로 선로를 벗어났으나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